안녕하세요. 동 파란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임대차 시장이 많이 불안하죠. 임대차 시장이 많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요즘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는 것처럼 빌라 전세 사기입니다. 그 때문에 세입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 쫓김을 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물론 아파트는 빌라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기존의 세입자들보다 새롭게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요즘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임대인이 더 많은 돈을 준비해야 되는 추가적인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 리스크 자 그것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두 꼭지로 나누어서 일부 일부로 진행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빌라 가격적 빌라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 즉이 빌라 사기 전세를 일단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빌라 전세 또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신중하게 봐야 할 지역들이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즉 갈수록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치면 금리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수준. 이 상태에서 최근에 빌라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들. 자, 그런 뉴스들하고 비슷한, 비슷한 리스크들이 앞으로 커질 수 있는데, 그 같은 리스크들이 커질 수 있다면 어느 지역이 더 위험하겠느냐. 자, 그런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부에서는 이제 아파트 쪽입니다. 아파트 쪽에는 결국 이제 기존 내 먼저 있던 세입자들이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전세 보증금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물론 전세 보증금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전세 보증금이 떨어짐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돈을 구해서. 나가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행편 그런데 돈이 없다면 여러 가지 또 불안한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 쪽에 전세 보정금을 반환하기 힘든 리스크 자이 부분을 2부에서 같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향후 전세시장의 전망은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요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아주 자세하게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수도권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재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지난 2년 동안 매매된 빌라의 상당수가 높은 전세가율을 기반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지난 2년간 빌라 거래가 활발했던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향후 전세금 반환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그 그 가운데 뭐 인천 일부 지역 미추홀구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미추홀구라든지 또음 서울 일부 지역 서울도 강서 송파자 이쪽도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다 자이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불안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어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와 기준금리 추이. 붉은 실선, 즉 검은선이 매매가격입니다. 매매가격이 이렇게 확 떨어지고 있죠.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빨간선은 전세가격 지수인데 전세가격도 크게 떨어지고 있죠. 보일지 모르겠지만 점선입니다. 이 점선은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매매가격, 그 다음에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자 그렇다면 주요 지역별 전세가격 변동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어,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은 전세 가격 변동이 8%, 8%,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이 많죠. 경기 지역이 전세 가격 어, 변동 폭이 제일 큽니다. 12%, 그 다음에 인천도 10%,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보면 서울도 일부 지역 특히, 또 경기, 인천, 그 다음에 대구, 대구 이쪽이 또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고 앞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을 토해내야 될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 특히 빌라 쪽 불안정으로 인해서 한국주택, 도시보증공사 휴거라고 하죠. 이 휴거에서 전세보증 실적 및 보증 사고 규모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자, 2021년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2년도를 비교하면 지난 2022년도 한해 동안 전세보증을 얼마 해줬느냐 하면 휴거에서 54. 이 54는 조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54조 원이죠. 54조 원을 전세 보증해 줬는데 그 가운데 보증 사고가 얼마나 터졌냐 하면 즉 어, 임대인을 대신해서 휴거에서 임차인에게 보증 돈을 돌려준 케이스입니다. 보증 사고가 터져서 자, 이 같은 경우가 1이 이것은 천억은 단위이니까 보증 사고 천억은 단위니까 1조 2천억 원 정도가 보증 사고 가 터졌죠. 음, 그런데 이것도 2021년도 그 전해, 직전해와 비교하면 보증 실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 52조에서 54조, 보증 사고는 6천억 정도에서 1조 2천억 정도로 크게 뭐두배 도급을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증 사고는 터졌 터졌는데 휴거에서 보증 사고가 터졌으면 임대인에게 돈을 또 다시 구상 상환 받아야 되잖아요. 자 대위변제라고 하는 것은 이때 휴거의 대위변제 규모와 해수율 추이를 보면 대위변제는 임대인을 대신해서 휴거에서 임차인에게 전세 보정에 따라서 돌려준 겁니다. 대위변제, 이쪽 좌측에 보면 대위변제는 9천억이 넘습니다. 2022년도 9천억이 넘는데 그 가운데서 해수율은 오른쪽이죠. 이건 퍼센트입니다. 2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천억 은 이상이 사고가 터졌고 대위변제했고 그 가운데 해수율이 24%니까 사분의1 정도 해소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 대위변제 9,200억 원에서 대략 2,300,400억 원 정도만 해소하고 나머지는 다날렸다 자, 그만큼 심각하다. 지금 현재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그림한번 보면요. 그렇다면 지역별, 이제 전국 기준으로 지역별 점유 형태 및 빌라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우선 까만 그림이 있죠, 그림자처럼. 그림자처럼 되어 있는 이것이 임차 임차 가구 비중입니다. 우리가 소유가 있고 임차가 있지 않습니까? 임차 가구 비중이 서울은 소유보다는 임차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퍼센트니까 50%가 넘죠. 서울은 한 54% 정도가 다 세입자, 임차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차로 살고 있는 것이 40% 그 정도 되고 또 인천 같은 경우에도 36%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빨간색은 주택 가운데 빌라 비중입니다. 예,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 4%가 임차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빌라 비중은 한 20% 정도입니다.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왜냐하면 제일 오른쪽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임차 가구 비중은 40%가 되지 못하고 한 36%인데 그 가운데에서 보면 빌라 비중, 빌라 비중이 뭐 서울 정도에 육박하죠. 서울 정도에 육박하니까 상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빌라 문제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그것이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다. 이렇게 이 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고 물론 제주도도 빌라는 많습니다만 제주도의 임대차는 다른 도시보다는 많이 좀 특이하죠. 1년 마치 자리세처럼 1년치를 내놓고 까먹는, 까먹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오히려 훨씬 안정적이죠. 그래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나면 인천이 문제다.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부보다는 2부 쪽, 즉, 빌라가 훨씬 적으니까 비중이 아파트 쪽에 아까, 돈을 제대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못할 리스크가 고해서그 지역의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 이제 그쪽 부분을 중심으로 좀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게 주택 유형별 전세가율입니다. 예, 근데 아파트와 빌라 쪽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아파트 빌라를 모두 포함한 전국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63.7%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집이라고 하면 전세 보증금이 평균 6,300만 원 정도가 평균이다. 자,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서울은 전세가율이 5 1 2퍼센트 어, 그니까 아파트, 전국 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빌라를 포함한 평균보다 낮죠. 아주 양호한 수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은 59.2% 5대 강력시는 평균을 살짝 상회합니다 68.1%. 반대로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보면, 어, 전국 주택 평균, 아파트 빌라를 하, 포함한 전세가율이 63.7%인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5대 강력시든 기타 지방이든 전부 전국주택 평균 전세가율을 상회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어 서울 같은 경우든 기타 지방의 경우든 보면 다 70%를 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택가격이 또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빌라는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빌라 쪽은 더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서 나오는 전세가율보다 실제 거래, 실거래 가격으로 보면 전세가율은 이것보다 더 높아지고 있고 이미 높다라고 생각하면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이 자료 또한번 보면요. 수도권 주택 유형별 거래 매매 거래량 추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왜 최근에 특히 빌라를 중심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특히 커졌을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하얀색, 이 하얀색 거래표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이고 최근 2년 동안 거래량을 기준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아파트가 많죠. 아파트 거래량이 많은데 2022년 지난 한 해를 보면 아파트 거래량과 빌라, 자이 빨간 선이 빨간 그래프가 빌라란 말이죠. 다세대, 연립 다세대 쪽인데, 지난 2022년도에는 연립 다세대 거래비중이 아파트 거래비중 보다 살짝 높았습니다. 즉 2022년도 지난해를 제외하고 나면 다른 해들은 대체로 빌라보다 아파트 거래가 훨씬 높죠 그림에서 확연이 드러나는데 지난 2022년에는 빌라 거래가 훨씬 많았다 아파트보다 확연히 이렇게 드러나죠 그 현상이 빌라가 다시 가격이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역전세가 더 심화되고 빌라 사기까지 겹치면서 빌라 쪽에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표가 이제 오늘 일부에서 말씀드릴 주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라의 경우에 전세 보증금미 반환 우려 지역이 어딜까?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자 보면요.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보면 강서구. 강서구가 전세가율이 86%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료에서 나오는 전세가율은 이보다 실제로는 더 높습니다. 실리거래가를 계속 보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86%라고 보고 강동구 85%, 송파구 83%, 도봉구, 구로구, 양천구, 은평구 등등의 80% 이상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왜 강서구, 강동, 송파, 도봉, 구로, 양천, 은평구 이런 순서대로 빨간 표시를 해 두었을까 라고 하면요 전세 하락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고점 대비 전세 하락률, 전세 하락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낮은 전세로 들어오죠. 그럼 기존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는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라는 거죠 고점대비 전세 하락률이 강서구는 7.3%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강동구는 마이너스 9.1% 송파구는 12.3% 도봉구 그 다음에 구로구는 8.7% 다 마이너스죠 양천구 8.4% 은평구 5.7% 입니다 인천의 내 경우에는 미추홀구, 미추홀구도 고점대비전세 하락률이 3.9%, 그 다음에 서구 11.8%, 남동구 마이너스 9.9%, 부평구 9.4%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런 지역들이죠. 그리고 특히 2021년, 2022년 동안 빌라 거래량이 미추홀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1 1 4 5 0 3세대가 거래됐죠. 서울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서구도 빌라 거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21년 2022년 동안 뭐 9900이니까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만세대에 가깝죠. 서울 지역에서는 강서구가 빌라 거래가 상당히 많았다. 어그 다음에 인천에서는 미추홀구가 빌라 거래가 상당히 많았다. 특히 인천의 미추홀구는 고점대비 전세 하락률이나 고점대비 매매 하락률은 그닥 크지 않으나 전세가율이 이미 굉장히 높은 거죠. 사기도 많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미출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강서구, 서울 같은 경우는 강서구, 강동, 강남쪽입니다. 이쪽이 강동, 그 다음에 송파 이쪽도 조금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특히 전세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도봉구, 구로구, 양천구, 은평구도 어 계속 지켜봐야 되고 인천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는 여전히 계속 높은 전세가율 때문에 문제가 될것 같고 실제로 지금은 미추홀구는 어 전세가율이 100%를 상회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 이렇게 생각하면 미추홀구는 언제 어 지금의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보증 보정 가능 규모도 제한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 결과적으로 선량한 임대인 또 선량한 세입자가 전세 보정이 많이 제한되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빌라는 공식 가격의 150% 기존에 그 전까지는 150%를 일단 시서로 어 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3억원짜리라고 하면 공식가는 일반 시세보다 낮으니까 공식가격을 2억원짜리는 시세 3억원으로 인정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150% 공식가격의 150%. 자, 150% 공식가격으로 인정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는데 100% 전세가율 100%로 가입이 가능했단 말이죠. 최고 한도 3억 원까지 그러니까 시세까지 전세 보증보험이 가능했는데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보증보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공식 가격의 150%가 아니라 공식 가격의 140%로 바뀌었으니까 공식 가격이 2억 원이라고 하면 시세는 2 8억원 밖에 그 인정이 되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2.8억 원에서 100%가 아니라 90% 전세가율까지 인정하니까 2.5억 원까지 전세 보정이 가능한 형편이 된 거죠. 만약,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시세가 3억 원이라면, 그전에는 3억 원 전체를 보정 가입을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5천만 원이 떨어진 2.5억 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공식 가격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고교 공식 가격이 음, 지난 3월 22일 기준으로 18.6% 떨어졌는데 빌라의 경우 공식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어, 공식가격이 만약에 2억원에서 18.6% 하락해서 1 6억원이다 말이죠. 지금 공식가격도 떨어져서 그런데 빌라 시세는 1.6억원에서 140%까지를 시세로 인정하니까 그러면 2.3억원이 되고 2.4억원에서 어, 전세가 19%만 인정하니까 2억 원까지만 보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 가격은 떨어지고 물론 공식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시세도 떨어졌기 때문이지만 만약에 시세가 공식 가격보다는 덜 떨어졌다면 그런 적이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전세 보정을 받는 것이 훨씬 많이 더 불편해졌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KB 국민금융지주 경력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를 통해서 빌라, 시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고 특히 앞으로 어떤 지역의 빌라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자, 그 부분을 앞서 짚어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 다음에는 이부 아파트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자, 그것 때문에 해당 지역의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자, 그 부분을 이부에서 함께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